안녕하십니까 방수 t v 의 송골수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왜 외식 쪽을 이렇게 하려고 하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왜 이렇게 외식 쪽을 못해서 안 다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승리는 왜아울이라면을 했을까요? 한다고 될까요? 일부 될 수는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딴 사람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결국엔 망했잖아 불법적으로 하면은 돈은 벌 수는 있습니다 불법적인 게 끼어 있을 때는 한 방에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없어지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왜 YG나 SM이나 건설사들 아니면 은돈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굳이 외식을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봤을 때 돈이 되어 보이니까 그게 첫 번째고 SM이나 YG 같은 그 엔터 쪽 회사들은 현금 흐름 아니면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홍보 마케팅을 빨리 할수 있어서 빨리 벌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영업은 틀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세가 있다고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영업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는 틀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웬만한 대기업에서 물량 공제 돈으로 메꿔서 하면 가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왜 CJ나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외식사업에 진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성공을 못할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도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끝끝 차이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어? 내가 장사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장사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이 생각을 바로 가지고 가요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물며 자본력 튼튼하고 홍보 마케팅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외식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겠다 생각하겠죠 경험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게 외식이 때도 누구나 일반인들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장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덤벼듭니다. 하물며 본많고 충분히 할수 있는 영양력을 갖추신 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자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몇 명도 자기 사업하지. 바로 대기업 들어가서 뭐 하러 남의 밑에 들어가서 자기 노하우를 다 퍼주면서 회사를 성공시키러 올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가면 되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실력이 되는 사람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양재동에서 회사하고 같이 일할 때 그때 제가 뽑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외식 바닥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하겠지? 경력들 보고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력도 없고 그 실력이 덜키니까 얘네들이 사기를 치더라고요. 외식에서 사기 칠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모든 게 사기 칠수 있죠. 물건 살때 각종 집기들 그릇, 주방용품 하도 못해 숟가락 젓가락 얘네들이 나서서 구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늘은 또 경영을 해야 되니까 저는 또더 다른 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걔네들한테 맡겼더니 뒤에서 다 빼먹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사기치다가 꼬리가 잡힌 게 식자재 업체를 얘네들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분석을 해봤더니 빼먹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확인을 했죠. 그런 확인을 했을 때아 얘네들이 빼먹고 있구나 사기를 치고 있구나 나한테 그리고 실력도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잘랐습니다. 잘랐더니 얘네들이 또 눈치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 내가 자를 거를 알고 저한테 사기 다치고 저하고는 결별을 했을 때 바로 SM 쪽으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기치는 애들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SM 찾아갔습니다. SM 찾아가서 이수만 선생님 어디 가서 무턱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알려 드리려고. 이 새끼도 사기꾼이다. 알려 드리려고 찾아갔더니 이수만 씨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 본부장급 되는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알려 드리고 왔더니 외식 사업팀을 맡고 있는 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딱 하는 순간 제가 느꼈죠. 아, 얘도 똑같구나. 외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만큼 실력을 가진 친구라면 이렇게 안할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SM이라는 회사가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했을 텐데 인재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대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애들이 많겠다 뭐공공연히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식쪽을 하니까. 자 이런 이유. 그리고 나서 S앱이 외식조 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나서 다문 닫았습니다. 손에만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 받다고 알고 있어요. 2008년도인가 그때쯤인데 망했는데 2008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저는 망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 외식을 한다고 이제 보도자료나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내가 하면 성공하겠지 하는데 결국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해서 경험을 얻지만 외식 쪽 기업들은 회당이 하진 않잖아 지시만 할 뿐이고 SM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인적자원이나 홍보를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 때문에 외식을 하려고 할 거고 자금을 충분히 현금화시킬 수 있으니까 외식을 하려고 할 거고 다른 부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뭐 아니겠지만 기업들이 외식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긴 있어요 비자도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살짝 제가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SM을 보면 은 아시겠지만 회장님 이승환 회장님이 막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움직이는 것같진 않아요. 사람을 뽑아서 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장이 외식을 운영하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장을 믿고 해야 되는데 이쪽 외식 쪽 바닥에서는 그렇게 사장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힘든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충분히 제가 사장에 대해서 할수 있는데 뭐하러? 다음에 밑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그 기업을 키우는 뭐 나름대로 조건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쪽 기업에서 하자 그러면은 동업자로 들어가지 밑에 사정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겠죠. 엔터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껏해서 외식을 하려고 하는 사장을 뽑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다 자기 가게도 안 해보고 사장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회사에 있었다 아니면 뭐 본부장급이었다 해서 영입이 돼서 그 사람 믿고 외식 사업을 해. 요 엔터사들이. 흥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없는데 자기 가게도 안 해본 사람들이 사장을 하고 있고 웬만한 빼먹는 사기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위에 올라가서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빼먹고 빨리 나오려고 하겠죠. 어차피 망할 거면 빨리 수익을 창출하고 빨리 생길거 챙기고 나오려고 하겠죠. 실력 있는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가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동업으로 가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외식 잘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나 건설사나 웬만한 기업들 하도 못해 대기업도 외식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식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을 때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첫마디에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승리가 버닝선을 하고 아오리라면을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돈 벌려고 한 겁니다. 결국엔 프랜차이즈 내려고 한 겁니다.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내려고 결국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돈 벌고 망하면 것뿐인데 그 프랜차이즈 받은 사람들은 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몇백억을 까먹어도 다시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를 받은 정주들은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매시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제가 충분히 느껴보시라고 이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겠죠?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